안녕하세요. 이비 골프학교 케 OK 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 입니다. 어, 슬로우왕은 여러분들의 스윙을, 궁금해하는 스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쫙 천천히 그 원리까지 설명드리는 아주 디테일한 레슨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셔서 힘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컨벤셔널 스윙 드라이버 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 임팩트에서 이 릴리스까지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임팩트에서 전체적으로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른팔은 굽어져 있고 왼팔은 이제 펴 있는데 무릎이 관건이었죠. 하지만 이 구간은 맞는 순간이고 실제로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쭉 뻗을 때 힘쓰는 사람하고 여기서 힘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임팩트, 그러니까 임팩트, 힘을 써야 되는 그 구간은 릴리스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힘을 쓸 때가 가장 파워를 시키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쭉편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건이 왼손목이죠 왼손목을 이렇게 들썩들썩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 어깨 쪽으로 그대로 이것도 막 가만히 있고 팔만 넘기는 게 아니라 됐으면 그냥 같이 몸만 계속 이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돌릴 수 요만큼 남았잖아요 아까 왼 무릎 편 상태에서 쭉 마지막에 돌려주면서 그냥 목에다 딱 얹으면 뭐 이렇게 얹어도 되가 사실 이렇게 얹어도 되는데 목에 얹으면 여기에서 스윙 라인 대로 돌아가 가지고 딱 서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임팩 그 다음에 쭉젖혀서팍 무릎까지 펴는 엉덩이까지 딱 바지에 물리는 이게 됐으면 그대로 뭐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돌아서 목까지 오고 마지막에는 이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딱 서는 이 동작까지 왔을 때 이제 피니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교습가마다 이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운스윙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백스윙이 어떻게 되고 다운스윙이 어떻게 될건 간에 이 릴리스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의 동작에서 이 릴리스 모양 또는 임팩트 이후의 피니쉬 모양만 그냥 찾아가면 웬만큼 샷은 날릴 수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다운스윙이 이렇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치면 처음에 스타트가 잘못 풀어진 막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포스트 임팩션,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에 만들어지는 여기서 릴리스를 나는 공 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게 안 치더라도 어떻게 돌더라도 딱이 구간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지만 크게 데미지가 있는 샷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잘못 내려오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 임팩 순간에도 막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고 그런 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피니시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을 신경쓰는 게아유공 어떻게 하는 거네. 난 이렇게 피니시만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플레이어블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제가 옥스윙 4인데 그러니까 옥스윙 파이널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게이 쉐도우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쉐도우 트레이닝. 그래서 쉐도우 트레이닝은 여러분께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게 될 텐데,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냥 멘탈 값이죠, 멘탈 값. 이거는 정말 저한테 어, 노벨상을 줘도 되는 그러한 오, 이론인데, 자, 어프로치를 한테 띄우고 싶어. 이거 갖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를 하면 이만큼 볼까? 음, 그래, 페이스 지금 잘 생겼구만. 그럼 여기에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를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볼이? 그 양식대로 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턱대고 그 모양만 한다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쉐도우 트레이닝은 디자인을 해야 돼요 디자인 그래서 어 만약에 릴리스를 요만큼만 해볼까 그럼 연습스윙으로 방금 했던 이렇게 딱 멈추는 이 동작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이걸 내가 피드백을 이렇게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느닷없이 슬로우 하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피니쉬 모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그 피니쉬의 의미를 두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낭비 안하고 훨씬 더잘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피니쉬를 이런 모양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페이스가 뒤집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페이드를 치겠다는 의도고 이렇게 가서 쭉 우측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이제 그 피드백을 봤더니 아 이거는 슬라이스네 페이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되면 아, 내가 페이스를 여기서 너무 많이 뒤집었구나. 그럼 요 정도만 뒤집어야 되겠구나. 이런 연습을 통해서 방금 그 페이스 모양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쭉덜 돌죠? 덜 돌면서 이 가운데로 돌아오는 딱 이번에 가운데 떨어졌죠. 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한2 0한40 나가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칙 지금 뭐 슬로우왕을 하면서 이런 스윙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 슬로우왕 속에서도 반드시 의미를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연속 동작 들어갑니다. 슬로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측면에서. 슬로우라면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어, 좀 지속적으로 연결 연결 연결 연결 한다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슬로운 컨벤셔널 스윙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 본격적인 오리지널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옥스윙 편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뵐 겁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 했습니다. 꽈 꽈.